Healthy <sweak> 물로 자우우 <놀더> 우리 우리 알다 예뻐 먹자 아이고 예쁜 사몽이 뛰어 나와버렸어? 반타 조금만 <웃음> 기다려 일로. 우리 망고는 꼴등이네 우리 망고는 막둥이여가지고 망고도 얌전하게 잘 기다리네 응? 사몽이는 늦게 먹어 아빠 이든큰거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잣몽이 그 다음에 엄마와 잣이든 아유 잘 먹네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응그 음, 맛있어 <웃음> 언니 블루 아유 이 맛있어 금방 먹어버리네 블루는 아유, 아유 잘기다렸어 우리 음. 음. 음. 음. 어이고 이거 만고도잘기다렸어 음.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아빠 주자 아빠 주일조그만 음. 해서 If y o p l play, play, play, play, p a b y y o u s y a y play, p y s l a y b a y p y l d y p l a b a y p a y y y